아 전화가 오기로 했어 그리고 맞다 썸남 오빠가 자기 전에 전화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잠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잠시만 잠옷으로 갈아입고 올게요 잠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전화 올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웃음> 오빠 안녕 <웃음> 오빠 안녕 <웃음> 늦은 시간까지 잠안 자고 뭐해요나 <웃음> 방송했지 잠못 잔다 그래서 걱정돼서 전화했잖아 아니야 방송했어 괜찮아 내일 일어나서 힘들면 어떡하려 그래 빨리 자야지 괜찮아 응. 오빠는 사실은 준이도 잠이 안 와서 뒤척이면서 우유 한잔 마시고 있었어요 아, 아 진짜? 오빠 나도 코코넛 밀크 먹고 있었어 준이는 아가야 때부터 잠들기 전에 우유 한잔 마시면 푹 잠들곤 했거든요 아 진짜? 나 근데 우유 먹고 잠이 안 오냐? 아 이거 뭐냐고요? 이거 빙글의 밀크티 맛 단지 <웃음> 당신은 이거 필요 없어요 이미 가지고 있잖아 뭘? 너가 웃었잖아 빙그레아너 아, 언제? <웃음> <웃음> 오빠 좀 이상한데 오늘? 느끼해 요즘에 힘든 일이 많아요? 안 힘든데?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구나 아니? 주니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뭐? 행복을 높이는 일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은 간단하다 응 음.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일아 아까 씻었어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는 일 아까 a 때 들었어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시간을 갖는 열등이다 음...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음... 좋은 말이네 저는 요즘 이 글에 생각을 많이 담고 있어요 아 오빠, 오빠한테 푹 빠질 것 같아 사소한 행복,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있는 중이죠 맞아 음. 이 귀여운 미크티맛 단지는 바나나맛 우유 시그니처 단지에 담겨서 더 특별해요 오빠도 이런 게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잖아 왜 저래 진짜 사이한 행복 이렇게 간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웃음> 뭐가 나 사소한 거 싫어 나는 이런미끄티맛 단지 하나로도 내행으을 얻을 이 있으니까 이걸로 단지?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말을 뒤로 한채 언제나 니네 옆에 있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겠어, 저 하늘을 바라다보며. <웃음>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양 마리수를 세면 잠이 스르륵 든다고 음... 내가 양좀 세워줄까요? 아니 괜찮아 나 그냥 r l 될것 같아 눈 감아봐요 아니 아니 양한 마리 괜찮은데 양두 마리 아니 괜찮은데 양세 마리 양네 마리 괜찮은데 그냥 다섯 마리 잠이 더안 오는 거 같아 그냥 여섯 마리 음. 저기요 네? 그렇게 눈을 똘망똘망 이쁘게 뜨고 있으면 나브로 재우지 말라는 거예요? <웃음> 어 재우지 마 <웃음> 아이 예뻐 안돼. 빨리 자야 돼요. 그러지 마. 눈 감아. 아니, 방송 중이야. 내가 차라리 자장가를 불러 줄게요. 아니 아니 괜찮아. 자장가 안 불러도 돼. 괜찮아. 나 자. 지금 눈 방송 중이야.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음. 짜장짜장 자장, 자장, 우리 아가 고고다가 오지 마라 우리 아가 잠을 깰라 먼먼같 아지지 마라 우리 아가 잠을 깰라 짜장짜장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아빠 수염 언제 밀었어? 아까 내말안 들려? 귀여워. <웃음> 잠이 코어드니까 너무 이뻐요. 잠들었으니까 내가 선물 줄게. 오라한는지아니 그래. 선물 준다고? 뭐뭘 주려고? 왜 그래? 어! 꽃이야? 줘, 나꽃 되게 좋아해 뭐해? 오빠 광고 받았구나. 아가야 오빠 광고 받았구나. 내가 방송한다 해 지금 네, 광고하는 몸속에서 거야. 응. 잠자 쓰니까 선물이야. 고마워. 잘자. 안녕. <웃음> 아 오빠가 지금 씻고 와가지고 다시 전화한다고 하거든요. 어, 전화왔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